뜬기 형나. 여기가 어디? 이다리 고요 지금 건강하고요. 오랜만인 것만큼 컨디션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공연을 하겠습니다. 내가 노파 트 생각보다 <웃음> 많이 불렀어. 다른 것도 원형이랑 맞아. 네 세고고에그. 아 그래. 이거 이제 좀 외롭더라고. 좋았겠다 <웃음> 이거 이제 너네 왼쪽서 사잖아. 뭐지? 그한 일자에서. 슈가파트한고 어. 어. 같이 하잖아 없이. 그때 없어가지고 해간거야 민기도 오늘 한잔해야지 나랑 쿱스랑 정환이랑 한잔하겠지 아니, 뭐, 뭐, 해야, 나랑 쿱스랑 정환이랑왜 한잔을 하는거야? 어. 나 <웃음> <슈하니>. 슈하 형이 <웃음> 있은거 아, 슈아 형이 있은거 아, 디디못해어빅규규 오케이! 우리 민규 그래서, 안을 넘어 일곱 번째다. 얘들아. 아니, 오늘 다 지지 말고, 아, 침착하게, 오케이. 어제 먹은 피자 다 빼내자고. 하나, 둘, 셋! 해! 해! 돌출 무대에서 아마 나만 걸어 갔을 거야. 아 멤버들 멈추는 걸. 그 이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저거... 근데 이번에 는 십구 팀이 제일 힘들겠어요. 왜? 퍼포 아, 팀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이거봐도 이네가 제일 안좋아도 예, 퍼포 팀이 너 제일 힘들어. 처음이다 이해가 안 돼.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시카상 시카고 o f a 자 so a 저희가 3년만에 들어온 아, 아, 거라고 했죠? 네, 년만에들어 거라고 했죠? 오랜만에 왔는데 저 시카고 팬들이 너무 어, 잘즐겨주셔고 네, 진짜 행복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틀을 두 번을 쳤는데 어, 멤버들 모니터를 보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오랜만에 하니까 더 에너지가 더 아, 네. 아, 올라왔어요 선프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시카고 엔딩 한번 쳐주세요 일단은 다음에는 우리가 더큰 공연장에서 만나고 또했습다됐 네. yes. <웃음> 그러면 우리 신먹으로더큰 공연장을 시다시하고들어겠습니다 Let's go! We l l be back. 요, 딥 디쉬. 도정 3번. 지 1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이이5이 본인은, 본인은 원래 번호에서 엄청 멋있어 들어올게요 생각보다 멋있는데? 너무 멋있으면 안돼봐 숨소리 빠다지디로줘야돼 되불을 시험을 귀에 대주거든. 어. <목소리도> 그냥 어로 어. 어, 어. 그냥 서로 <목소리도> 밤에 갑자기 전달받아가지고 호시영 걸를 배치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아파서 비었을 때도 멤버들이 고생해준 것처럼 저도 희 이제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웃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잘해야 될 같아요. 눈 감았다 뜨면. 공연이 끝나 있을 겁니다. k a y 내 o o d n i 이나감았 o o d n i g 지 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우 g h t Good night. g o o 이 n i g h o o d d y i d h y o u r e i d y i g h d h i n d d o o o o Fight it!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me. 결국 내 손을 잡을 거야. c a u 대 e o u b e a t y o u r e a n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워시턴 대시를 캐럿 분님 너무 뜨겁게 만들어주셔서 맞아 열기가 에너지가 와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진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네, 저 진짜 처음 와보는데 네. 정말 뜨거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요 호시영이랑 예, 예. 슈아이 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좀아가 다음에는 오신다면 다음 진짜 네. 또 오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다 같이 와가지고 한번한번 불사지를 추천합 오케이입니다 저는 관신욕을할 거거든요 저도요 전 네. 맨날 하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관심 역할로 갈까요 그래요 좋은 소식이죠 자 남은 공인 도빨 Let's go! Let's go! Thank you, w a s h DC Carrot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졸리단 말 거의 안 하는데. 맨날 힘들다 맨날 졸리다. t s go! Let's go! l e 다랑 g 는 l 는 인정 아, 형 뉴저지 가나는데? 뉴저지? 그니까 어? 뉴저지, 뭐, 뉴저지? 어. 그러니까, 어? 아, 뉴저지 가지 뉴욕 뉴욕 않아? 어, 뉴욕이 가자. 어뉴 뉴저지일까? 뉴욕이, 뉴욕이 뉴저지긴해 근데, 근데 뉴욕 바로 옆이라서 그냥 어. 아니 호시 형이 그 뉴저지에서 아이머를 적은 거 있다고 아 그래? 같이 가자 근데 난뉴욕 가면은 쇼핑도 쇼핑인데 네. 어, 그 다음에 보자 보자 보자, 네. 어, 보자. 네. 어디 가고 싶어 아니 거기는 갤러리지 뉴 용이랑 뉴와이랑 다른 거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드디어 왔어요 형이 무슨 맛 찍었어요? 라면 먹냐? 너무 맛있어 먹고 맛있어서 두 시간에 두시간 걸쳐 와. 양념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민규는 지금 마그 그래. 맛있는 리액션이 안왔어 민규는 막이러면 말이가 없었어. 아틀랜타? 아틀랜타 맞아. 에드라너. 에드라너. 에드틀랜타 하는 것보다 에드라너 하는 게좀더 고급지. 고급지 그게 좀더 정확한 그런 거야. 진짜 무주 탕볶이가 너무 맛있어. 막 훨씬 맛있어. 한국이 더맛있어 뭔가 맛이 헤비한지도 않은데. 맛있긴 한데 한국이 더 맛있어 나는. 너랑 탕볶이 먹을 일로 충을를 시켰네. 오늘은 아홉 번째인가? 아홉 번째. 정한이 형 가자. 정한이 형 가자. 정한이 형. 그래. 오늘도 파이팅해라. 그쵸? 아좀 더해. 그래. 오늘도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d o o 진짜 남다랐어. <PTSD> 아, 아니 아, 노래 너무 잘했어. Well, 아, 너무 재밌었던 well, 시간이와 well. 이제 다음 콘서트가 이제 두 자리수로 들어갑니다. 열 번째로 들어가. 와볼게 됐어. 시간 왜 이렇게 빠르냐. 시간 아 다음 지역은 음.. 완전 체야 네. o k t s e 완전 채고 이제 자 그러면 완전 체로 만나러 가시죠. j e r e i h Josh, a t t e t e n t e t t e e e